두 달만 찾아뵙게 된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될까? 여러분들이 그리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,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두 달만에 찾아뵙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바빴기 때문인데요 예뭐 네. 사실 제가 이제 또 수험생이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좀 일이 많았습니다. 학교에서 일이 좀 많았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화 하술 영상이나 브이로그나 백일레리 뭐 이런거를 제가 많이 올리지 못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제가 영상 을안 올릴 때뭐 죽으셨나요? 영상 왜안 올리시죠? 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. 실제로 제 친구들도 뭐왜 영상 안 올리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힘들긴 했습니다. 두 달이 슬럼프였 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일도 있었지만 뭐 슬럼프였다고 생각해주시면 게좀더 이해가 빠르겠네요.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채널이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글쎄요 저는 <웃음> 사실 계획이 없어요. 그냥 제가 가는 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. 꿈이 유튜버인 것도 아니고 현재 제 직업이 유튜버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주셨던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아직까지 뭐 주기적인 업로드를 한다든가. 그런 식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연말로 가면은 또 다시 어떤 재미 영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,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무드였습니다 또 제가 다음 영상 계획하고 있는게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